처음부터 내가 할 일은 정해져있었으니까 총이 쏘반까총자이쏘이니이까 총이 이쏘이이이 아살앗잘라아아 <목소리도> <빛>. <온라인>. 차가운 <목소리도> <다가온> 달에 빙스! <빛. 목소리도> 서어둠이 피할 없지? 큰밤을 비. 머신을 켜고, 머신을 켜고, 그림자는 가져가도록 해도, 머신을 켜고, 머신을 켜고, 머신을 켜을 켜고, 머신을 켜고, 가신을 생명의 씨앗이여 귀한 나라 너의 어 시간이야 숨